이윤과 그, 어. 이익과, 정보, 음. 네, 지식을, 네. 이제, 공시 찾는 것은, 네. 어, 불가능하다. 그니까, 공수할 그렇죠. 수 없다. 포지스을 공수할 그렇죠. 수가 없다. 인데, 그렇지. 니까 그러니까 역사학 안에서는, 네. 역사학에서는, 네. 그 지식과, 지, 그, 이익을, 네. 동시에 이제 추가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네. 네. 어... 그것은 시간적인 네. 요소이기 때문에 네. 어... 이제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 아 잘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어 네. 여기 보면 그 프로핏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건, 누가 프로핏을 찾을까요? 음, 고고학자들이... 어어지 않을까요? 아, 이 프로핏의 뜻이 뭐였죠? 그게 이익이요. 그렇죠. 이익이죠. 자, 여기 네. 이익이고요. 그 다음에 찾는 게 하나 더 나오죠. k knowledge 리지 나오죠. k 리 o 는 뜻이 뭐예요? 그게 지식. 그렇죠. 음. 지식이죠. 그러면 저 앞쪽 글에 지금 고고학자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?